11월 30일에 방송된 태풍의 신부 32회에서는 결국 우려하던 대로 강바다가 윤산들과 은서연의 결혼을 방해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정모연의 집을 나선 은서연은 비슷한 취향에 비슷한 모습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게다가 정 대표님 젊을 때 사진이 하나도 없어. 혹시라고 생각하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기억의 단편을 떠올린 정모연은 별이 별이가 누구지? 라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때 정모연에게 다가간 홍조이는 아빠의 상자를 발견하고 흔들어봤습니다. 딸랑이 소리에 정모연은 아빠가 너 아기 때 물건 따로 보관해놨나 봐 라고 말했고 열어보고 싶다는 홍조이의 열쇠가 없어 못 열어본다고 밝혔습니다. 은서연은 배순영을 찾아 우리 엄마는 분명히 돌아가신 게 맞겠지? 정대표님 댁에 다녀왔는데 괜히 기분이 그래. 대표님이 우리 엄마는 아닐까 하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배순영의 그는 자신도 알지만 느낌이 그렇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말에 배순영은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요. 닮은 사람하고 앉아 있으니까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 엄마였으면 좋겠다 생각드는 것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은서연은 윤산들에게 조만 간 벼라리에 다녀오겠다며 진일석이 천산화 개발을 벼라리에서 했으니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산들은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태풍이 말로는 강 회장이 천산화 때문에 널 주시하는 모양이야. 천산화 연구에 대한 경계심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것 같아. 몰래 연구하는 거 들키면 강 회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은서연의 손을 잡은 윤산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며 자신과 꼭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윤산들은 강태풍의 도움을 받으며 은서연에게 프로포즈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은서연은 약속 장소에서 윤산들을 기다리고 윤산들은 강바다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산들의 뺨을 내려친 남인수는 어떻게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어떻게 약을 먹게 만드냔 말이야. 조금만 늦었어도 저세상 갔어. 너 우리 바다 어쩔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강바다 잘못되면 은서연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한 남인수는 윤실장 너 여기 망부석처럼 붙어서 빌어. 바다 깨어나길 빌란 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홀로 집에 돌아가는 은서연을 뒤늦게 만나러 간 윤산들은 강바다가 약을 먹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말에 충격받은 은서연은 과거 약을 먹고 실려가던 남인순을 떠올리며 바다언니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며 잘 설득하면 된다는 윤산들의 말에도 은서연은 정말 아무 문제 없냐고 물었습니다. 윤산들은 나한테 시간을 줘 어떻게든 바다 설득할게 라고 손을 잡았으나 이를 빼낸 은서연은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서연은 다음 날 강바다의 병실을 찾았고 강바다는 이게 내 사랑이야. 네가 산드로아 곁에 있는 한난또 이럴 거야. 라고 협박했고 은서연은 또다시 자신을 향해 죽어버리겠다는 남인순을 떠올렸습니다. 윤산들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라 말한 강바다는 내가 죽는다면 그건 다 은서연 너 때문이니까. 넌 살인자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럴수록 모두 힘들어질 뿐이라고 말리는 은서연의 말에도 강바다는 넌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널 걱정하는 거야. 살인자로 남을까 봐 두려워서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나타난 남인수는 은서연을 붙잡고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윤실장을 바다한테 보내줘. 안 그러면 우리 바다 다음엔 어디서 확 뛰어내린다고 할지 몰라. 이게 다내 죄야. 내가 바다재를 어릴 때 제대로 품어준 적이 없어. 내 새끼도 아니네 끼고 사느라 차별이나 하고 애 앞에서 죽겠다고 약이나 먹고 그 업보가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이라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자신과 강바다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부탁하는 남인순을 떠올리며 걷던 은서연은 윤산들이 나타나 자 오빠를 다시 만나고 나 정말 행복했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내 삶에 이렇게 따뜻한 날들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오빠에게 받은 사랑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당황하는 윤산들의 그는 더는 이렇게 애쓰지도 힘들어 하지도 마 나는 우리 사랑 때문에 더는 누구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빠도 바다언니도 라고 이별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널 잃는 거보다 낫다 말한 윤산들은 내가 너 잃고 어떻게 살아. 넌살수 있어. 너도 아프지않아 지금 누구보다 힘들고 아픈 사람은 너잖아. 우리 어떻게든 함께해. 라고 설득했습니다. 강바다가 정말 잘못돼도 괜찮냐 물은 은서연은 우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오빠 우리 이쯤에서 라고 말했으나 그를 끌어안는 윤산들은 이러지 마난너 없으면 안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산들을 밀어낸 은서연은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 우리 헤어져 라고 말했고 할 말을 잃은 윤산들이 굳은 채로 바라보는 장면으로 32회는 마무리됩니다. 33회 예고입니다. 윤산들은 남인순에게 은서연과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남인수는 우리집에 초상나는 꼴 보고싶어서 그래 라며 다그칩니다. 강바다는 말리는 윤산들에게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든말든 모른척 하라고 라며 창문 가까이에서 의협 을 합니다. 은서연은 정모연을 찾아가 슬퍼 하며 기대 울고 윤산들은 괴로움에 강태풍 앞에서 눈물을 쏟습니다. 강태풍은 은서연이 벼라리로 원 재료 탐사갔다는 말을 듣고 걱정 스러움에 은서연을 찾아갑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왔냐고 다그치는 강태풍에 은서연은 나한테 왜 이러냐고 따져 묻습니다. 강태풍이 울먹이며 은서연을 안아주는 모습을 끝으로 33회 예고는 마무리됩니다.